무호 물자를 실은 트럭은 가족 친지의 시신이라도 수습하려는 사람들까지 매단 채 죽음의 도시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지진의 진앙지와 가장 가까운 도시였던 무자파라바드. 파키스탄영가슈미르주의의 수도다운 번화한 도시의 옛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 스스로가 이곳을 죽음의 도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도시 전체가 다 무너졌고서 왕관 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들 밑에 깔린 시신들이 썩는 냄새 때문에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시민들은 취재진에게 이 도시 인구의 70%가 죽었다고 전했습니다. 가족이나 친지를 잃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사람이이층짜리 호텔이 붕괴된 현장입니다. 발생 닷새만에 발굴된 젊은 청년의 시신은 바닥에 웅크린 채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시 <목소리도> 30분 안에 유가족이 나타나지 않으면 시신은 공동매장됩니다. 그 끝내 유가족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땅의 재앙 지진대참사로 숨진 사람 대부분이 이렇게 제 이름도 찾지 못한 채 땅속에 묻혀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PD시접입니다. 사망자 숫자만 이미 5만 명을 넘어선 파키스탄 지진. 특히 공부를 하다가 학교가 무너지는 통에 어린이와 청소년들만 무려 2만여 명이 죽어갔다고 합니다. 저희 PD수첩은 파키스탄에서 강진이 발생한 직후 취재진을 급파했습니다. 수도 이슬람아바드와 지진의 근원지인 무자파라바드, 그리고 구호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산간지역까지 PD수첩 취재진이 담아온 통곡의 현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파키스탄 지진대 참사의 최대 피해자는 어린이들입니다. 희생자의 절반이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교 수업 시작 직후 지진이 닥친 탓에 아이들이 한꺼번에 매몰 됐습니다. 아됐 이번 지진의 여파로 파키스탄의 한 세대가 단절되었다는 절규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목소리> 지진 발생 사흘 후였던 지난 10월 11일 프랑스 구조팀의 첨단 카메라 장비에 붕괴된 학교 건물의 잔해 속에서 생존해 있는 어린 학생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아유 이 끈질긴 생존력과 극적인 구조 장면이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보도됐습니다. 그러나 연일 파키스탄발 외신보도의 톱으로 전 세계에 타전되고 있는 극적인 생존자 구출 현장은 일부 도시에 국한된 상황일 뿐이었습니다. 이 안에 지금 한 8, 90명 정도가 지금 묻혀있다 그러는데 한 30명 정도만 이제 그 시실이 발굴됐다고 그러거든요. 한5 60명은 여기 아직도 묻혀있는 그대로입니다. 구조 장비들이 없어서 그냥 뭐 구조 작업은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아, 구조 장비만 있었다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잃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는 게 부모들의 절규였습니다. 학교 건물이 붕괴된 직후엔 많은 아이들이 생존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और सामने मेरी दुकान है बुक बुक ट क ु ए हैं ज आप फ फ र स ् ट ट म म ं उधर बैठता ं फ र स ् ट ट म उधर बैठता ं वो बिल्कुल सामने था मेरे सामने ये ब ड िं ग है व र स क ु र बहुत ज्यादा थी क बस क आपने प न े सारे ब च े जो है न ा न न े वाले थे आपने बरादरी क आपने ल ाे के सब ा क े थे हमें तो वो जो भी ब च जो जख्मी थे न वो तो र वो व ा क र त थ त न ीा ई त न ी पानी प ल ा क ो क्या क 시진발생 닷새째 여전히 구조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는 고립지역에선 부모들이 맨손으로 아이들을 시신 발굴에 나섰습니다. <목소리> 나딤씨는 닷새째 학교 붕괴 현장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꿈이 컸던 아이들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가는다 격진이 휩쓸고 간뒤 살아남은 사람들은 또 그들대로 악몽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북부 도시 아보타바드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아유부 병원입니다. 병원 건물마저 지진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인근 지역 구상자들이 병원으로 대거 몰려왔지만 야외에서 간단한 치료밖에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야외 막사에는 하루종일 통곡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때 적절한 치료만 받았다면 살릴 수 있었을 생명들이 숙수무책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파키스탄군에서 사용 가능한 헬기가 모두 중환자 수송 작전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는 현재 30대밖에 안 됩니다. 헬기를 타지 못한 환자들은 다시 이곳에서 날이 밝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10월 들어 이미 일교차가 20도까지 나고 있었지만 비와 추위를 피할 텐트 하나 갖추지 못한 채였습니다. 아. 여기 텐트 는어요거요기서요여기요여기요거기 어, 누설기세부가서 참, 남부대비 찢 가는게 더해, 은두두 있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오락도아아아군 관계자가 환자들의 이마마다 헬기 타는 순서를 적어두었고 그들은 불평 없이 그 순서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10월 14일 밤 무자파라바드 외곽의 한 도로. 취재진은 아예 길가로 내려와 노숙을 하고 있는 몇몇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진으로 마을 전체가 붕괴되어 피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신을 신발 한 짝도 건지지 못한 채 마을을 떠나온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격가네요 ốc gew referred a 에 h a n i t e y �丈 k e l l i e 뱃編 지치 a n i r a t a m d n 도록 하겠습니다. οι a t ม o p h e r g e s k a m n 춤 прик 대통령이 a b o t e i c s n Onun segu i n m o m Os公公rale sadece 모 a u n c h e r 님 welfare 사이 집이랑 이� f u a m e n t a l ي ن 민주 a s n g t o n б ы 북한 같은 w n n y 5 a l a r t 수 k e a l n o g i z e whether o s s 입니다 o n d 了 s p e i a t m a a a t e i t 고립된 마을에 있었을 때보다 이렇게 노숙을 한 뒤로 덜 굶었다고 합니다. 구호 물품을 실은 트럭이 지나가다 먹을 것을 던져 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도로가 끊기고 통신이 두절되는 등 고립된 마을이 속출하면서 지진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산간지역으로 갈수록 원래 각종 기반시설이 부족했던 파키스탄. 그나마 있던 도로며 전기, 통신시설 등이 이번 지진으로 대부분 파괴됐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구호 물자도 구호 장비도 구경조차 못하고 있는 마을이 부지기 수였습니다. 고립지역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가정이 이렇다 보니 구호 물자를 실은 트럭 주변은 하나라도 더 받으려는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이들 중엔 구호 물자를 찾아 몇 시간을 걸어온 고립 지역 주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받아가는 식량은 소량의 면과 과자뿐입니다. <목소리> 여े र ा अगर सर जहाज पे छह छह प ै 욕심 때문에 다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야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저에 셔터는 왜 어쨌니? 셔터. 니 12시간을 걸어와 작은 보따리 하나를 챙긴 사람들은 무너진 길을 따라 다시 12시간을 걸어가야 합니다. <목소리> 그가 챙겨가는 것이라곤 옷몇 벌과 국수 두 봉지 그리고 아이의 신발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 몫으로 과자 6봉지를 받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 꼭대기 마을에 주민 40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과자 6봉지를 어떻게 40등분으로 나눌까 하는 고민을 안고 사람들은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 과자 6봉지로 40명이 나눠 먹어야 되는 현실. 저런 상황이라면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얼마나 많은 희생이 나올지 걱정스럽습니다. 박상환 PD. 근데 이제 국내 일부 언론에 의하면 지진 피해 지역에서 약탈이 횡행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좀 걱정스러웠는데 실제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저희가 주로 취재한 곳이 피해가 가장 극심하다는 어, 무자파라바드와 발라코트 쪽이었는데요. 현지 주민들이 약탈을 하는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숙소가 없어서 노숙을 하다시피 한 경우도 있었고 어, 고립 지역 취재도 많이 했습니다만 어, 해코지를 해오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어, 오히려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어 나름대로 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예, 전승환 PD, 이 한국에도 파키스탄 노동자들이 한만명 가까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가족들의 피해도 이번에 좀 많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파키스탄 강진 이후에 본국과의 통신이 두절되면서 가족의 생사조차 확인할 길이 없어 애를 태우는 이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고국의 가족들에게 가고 싶지만 돈이 없거나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가지 못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런데 저희 취재팀은 발라코트에서 한국의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아이옵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진 발생 다섯째 되던 10월 13일 아침. 취재진은 지진 피해가 가장 극심하다는 파키스탄 북부 상간지역인 발라코트로 향했습니다. 안된 곳이 많아 진입이 어려울 것이란 이야기는 들었지만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지진 피해를 입기 전엔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발라코트까지 승용차로 3시간이면 충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날 취재진은 무려 8시간을 달려서야 발라코트 초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시내를 제외하고는 통신마저 완전히 두절된 채 고립되어 있었던 발라코트. 지진 발생 닷세가 지난 이날에야 통신 복구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또 본격적인 시신 발굴 작업도 이제 막 시작된 터라 마을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진은 이곳에서 아협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인천의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아협씨의 아홉 가족이 이곳 발라코트에 있다고 합니다. 아협씨 가족이 사는 곳은 강 건너편인 근노치라는 마을. 그런데 근노치로 가는 마을이 지진으로 완전히 끊겼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아이옵와 취재진은 갈수 있는 데까지라도 가보기로 한뒤 마을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100여만 원의 월급 중 70만 원을 가족들에게 송금했다는 아이옵 남는 돈도 곧 있을 누나의 결혼식 비용으로 저축했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옵에게 고향 발라코트의 지진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지진 <목소리도> 발생 후고향의 <목소리도> 가족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애를 태워 왔습니다 아홉 가족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 자신이 벌어서 보낸 돈을 보태 고향의 가족들은 멋진 2층 집도 지었다고 합니다. 아이옵 씨는 비행기 값이 없어 파키스탄에 갈 엄두도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이 아이옵 씨에게 비행기 표를 선물했고 그는 고향 발라코트까지 갈수 있게 됐습니다. 이거 사람들의 이야기대로 아이오베 고향 근호치로 가는 길은 완전히 끊겨 있었습니다. 길만 끊기지 않았다면 발라쿠트 초입에서 2, 30분이면 갈수 있었다는 마을 근호치. 아이오베와 취재진은 험준한 산길을 돌고 돌아 호박 3시간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마침내 아홉의 아홉 가족이 살고 있는 마을 근호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나로 차 나로 나로 나 나로 내아들로내내내내내내내내 아정엔아 l i v e I am alive. I am alive. I am alive. 집 am alive. I am a l i e e 비 표현대로 그의 층 집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진 것은 집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아이의베 누이와 형수가 집 더미에 깔려 죽었다고 합니다. 사람과 여기서 가봐요. 또 사람 죽였을 때 여기서 밖에 되나요. 아. 오. 에 오. 이요나 세요. 나 누나 죽었어요. 아나 죽었어요. 아 누나 죽었어요. 아 누님 한번 돌아가셨어요. 난 여기 왔으면 나 여기 나 누나 안부았어요나 이거 마음나 누나가 좋아요. 누나가 나 좋아요. 그럼 나 누나 없어요. 나 심심해요. 나 어떡해요. 아요은 무너진 집의 자네를 뒤져 죽은 누나의 유품을 어렵게 찾아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누이가 모아왔다는 혼수품만이 동생 아요의 품에 안겼습니다. 계속 21, 20년이 나. 무너진 집 바로 옆의 누이 임시묘에 선 아유. 그는 누이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 지진 후 어떤 구호물품도 장비도 인력도 지원받지 못한 채 고립돼 있었다는 아이오베 마을 근노치 수십 개의 마을이 통째로 사라져 버렸다는 파키스탄 대통령의 탄식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놀림> <놀림> 을을있습니다 <놀� choosing> 아이 अ 의 다른 가족들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퇴원되된집 때문에 위해서 아 요분 하루라도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래요 이렇게 계속 집에 안 아, 아, 만들어 임 다루세요. 아, 아 금나 이거 마음에 오게 네. 아프다요. 오게 네. 아프다요. 네. 그럼 나 지금 이거 생각해요. 나 다시 한국 가요. 아, 아 다시 한국 가요. 우리 돈 많이 벌어요. 네. 계속 그래요. 계속 그러면 돈 많이 벌어요. 나 패밀리가 여기 돈 벌어요. 네. 그럼. 거기 돈 다시 만들어요. 재배가 다시 만들어요. 예. 그 지난번 동남아시아 쓰나미 사태 때는 국내의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서도 2개월이라는 시간을 정해서 고향을 방문하고 재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했는데 그런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전승관 PD. 그런데 예. 그 취재 기간 동안에도 진도 5가 넘는 여진이 계속 된다고 그래서 사실 국내에서는 대단히 걱정이 많았거든요. 예. 현지 상황은 좀 어땠습니까? 예, 실제로 그 취재기간 내내 여진이 계속됐습니다. 여진의 강도는 몸으로 확연히 느낄 수 있을 만한 것이었으며 건물이 심하게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약간의 흔들림만 있어도 이미 지진의 고통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건물 밖으로 뛰쳐나가는 그러한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이재민들은 지진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진의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의 대참사를 몰고 온 이번 지진은 심지어 그 진동이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감지되었습니다. 진앙지와 가까운 무자파라바드와 발라코트, 아부타바드 등에선 인구 절반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알라후 <목소리> 라이크레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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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는 진앙지에서 96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피해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10층짜리 아파트 한 동이 무너지면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무너진 아파트는 중산층이 거주하는 F10 구역의 마르갈라 타워입니다. 은근의 아파트들은 물론 마라갈라 타워 다른 동들에선 다행히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근데 괜찮은데 왜 네, 네. 마라갈라 타워 붕괴 현장에서는 24시간 생존자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붕괴 당시 아파트엔 60가구 250여 명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중 현재까지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30여 명에 이릅니다. 마라갈라 타워 붕괴 당시의 장면을 담은 영상입니다. 아파트는 아무런 소음도 내지 않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고 합니다. I thought it's the end of the world. because i was sleeping i got up at 8 50 sharp my bed was moving and my walls were cracking like they were going like this they were shaking there was total dust and there was mud couldn't breathe my eyes a n d my mouth because i was fasting and then there was a man he was half stuck he called out to me i i turned back and i tried to pull him out but i couldn't so i just left him and he said leave me and he died there in front of my eyes 그런데 붕괴된 마르갈라 타워 바로 맞은편 아파트에 한국인 다섯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 저기 팔찌거든요. 예, 예. 보이시죠? 예. 맨 끝에 팔찌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저 말하면 다시 또 눈물 나거든요. 말하면 다 생각나니까 말하고 싶지 않고요. 그냥 잃어버리게 가만두세요. 네. 자꾸 올라갈 때마다 생각나고요. 지금 집다 비울 거거든요. 그못 살아요. 그래서 무서워 바로 눈앞에서 고층 아파트 한 채가 붕괴된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지금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데 가서 키를 이렇게 해서 탁 잡고는 문을 엎드리고 다 끄는 키구멍을 그러죠. 그렇죠. 킥구멍을 일으켜서 거기다 이게 조종을 해 이게 돌리는데 너무 진동이 심해가지고 이걸 거기 보면서도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막 근데 우에서는 벌써 막이게 부서져서 떨어지지. 이번 파키스탄 지진의 진행 시간은 공식적으로 28초입니다. 그 이후 마르갈라 타워는 불과 3, 4분 만에 주저앉고 말았다고 합니다. 지은 지 6년밖에 안 된다는 마르갈라 타워의 붕괴를 목격한 인근 시민들은 서둘러 아파트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여진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들은 지난 지진으로 이미 균열된 아파트들도 곧 무너질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빠져나온 이슬라마바드 시민들의 한결같은 다짐은 다시는 아파트에 살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네대 Never. I, I, I don't even think I want to visit an apartment after this.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이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이이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o w I don't w I t I I o I n o o o t o I w d o w n w w n t w n t o I t I don't I t t o n n 마라갈라 타워 붕괴 현장에서 밤낮으로 이어지고 있는 생존자 구조 작업 덕에 몇 번의 낭보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가족들과 친구들은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실낱같은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Yesterday we found a mother and a baby. They were also fine. Today we found woman, two women. They were fine. It means that if still there might be few survivors 아, 아조요원들이 기계를 멈추게 하더니 사람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또한 명의 기적의 생존자가 나올 것인지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구조한 것은 생존자가 아닌 시신이었습니다. o 실종자 가족들이 생존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과는 달리 파키스탄 당국은 지진 6일째인 지난 10월 14일 생존자 구조작업을 공식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진이 대형 참사를 불러온 것은 지진의 진원지가 지표면에 가까운 지하 10km 지점이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지진은 거대한 지각을 형성하는 13개의 판이 충돌하거나 하나의 판이 다른 판 아래로 들어가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호주 인도판이 유라시아판을 1년에 5cm씩 밀어 올리면서 그두 판이 경계에 있는 파키스탄 지역에 지진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지진 직전 까마귀들이 비명에 가까운 울음소리를 냈다고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여진 우려에 까마귀떼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취재 기간 동안 파키스탄 북부 지역에선 매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크고 작은 여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남부 파키스탄인들이 북부지역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지진 피해를 입지 않은 남부 파키스탄인들이 사제를 타로 구입한 구호 물자를 싣고 피해 지역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놀람> <목소리도> 파키스탄이 국제 사회의 도움만 바란 채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목소리도> 국제 사회 NGO들도 속속 파키스탄 지진 피해 지역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4여명의 대규모 의료진이 파견돼 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의료 봉사단도 병원이 없는 오지를 돌며 응급환자 구호에 연연이 없었습니다. 제때 치료받지 못해 잃어버린 생명이 부지기수입니다. 때문에 현지인들에게 가장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이들이 역시 의료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파견된 한국 국제 협력단 코이카의 긴급재난 구호팀은 생존자 구조에 투입됐습니다. 그래 예. 이게 지금 다들 이가지고물어 수가 있 말이야. 알아서 하고 다니지 더미엔 주 파키스탄, 레바논 대사가 매몰됐다고 합니다. 몇 시간의 수색 작업 후 해가 저물어갈 무렵 한 구의 시신이 발굴됐습니다. 레바논 대사인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또한 구의 시신이 늦게나마 한국인에 의해 발견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사실 이게 살린, 살린 사람을 이저수습을저 인양 저 구조를 하는 게주종그 우리 목적인데 사실상 이게 사, 저서 아까 이렇게 봤을 때 다리가 보였을 땐 우리가 건드려도 보고 혹시 살았나 희망을 갖고 했는데 역시 다수습을하다 보니까 결국 저 죽은 시신으로 남았는데 안타깝죠. 지진으로 모든 것을 잃은 이들에게 악몽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여진과 전염병 창궐의 공포에 또다시 몸서리치고 있었습니다. 국제 사회의 원조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도 지진 피해 지역 중 고립된 지역이 태반입니다. We, we, we, uh, we just make a decision to 구사일생 kind of 살아남은 그들도 살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들만의 힘으로 이 악몽에서 벗어나기는 버거워 보입니다. 음, 많이 많이 다 사람 도 없어요 다 사람들 밖에 나가세요 도와주세요. 파키스탄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진심,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친구가 도와주세요. 진심진심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민간 차원에서는 많은 뜻 있는 분들이 현지로 달려가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공식 지원은 30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미국 카트리나 피해 당시 3천만 부를 지원한 것에 비하면 사망자가 40배인 이번 참사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호 외교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유엔 사무총장을 내겠다는 세계 11위 경제대국의 처신으로는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정부는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예. 그 위험한 취재 현장 다녀오셨는데 두피 d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피디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